그러면은 먹을 수 있나요? 이거 먹 이게 이 <심 unlikely> <lodge something useful> 근데 이거 어야지금부터내 팔에 맞겠지? 어 맞을걸? 응. 맞지? 응. 안맞아 이거, 이거 어떻게 할까? 응? 어 어떻게 할 오, 아, 맞아. 나도 오늘 좀 이건가어것도 내가 내 친구를 기 근데 있어요. 데려가 그래 하나 먹어봐 피라미스 롤러가 하나 랑 어. 얼그레이 어, 먹어도 돼? 그래? 하여튼 어, 오늘 꼭 찍어야겠냐? 아 씨.. <웃음> 진짜.. 쭈루룩 <웃음> 3개야 그래 그럼 그냥 거기다까어 인생 거 것으로 인생 내 것으로 할까 뭐, 인생 내 것으로 갈까? 인생 내 것으로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이렇게 먹어, 괜찮맛 음, 어 음, 그렇다고 생각해. 밥먹다 땡겨서 커피랑 같이 먹으면 좋 <놀람> 얼굴에 한 번도 안 먹어. 소소한 맛이야. 어. <웃음> 얼굴에 티보다는 얼굴에 맛이 좀약해 그런 거 같아. 음. 티는 진한 거 같아. 엄청 진해가 괜찮은 거야 짜잔 길게 찍어줄게 길게 차와연 아좀 길게 기다렸다 어떠신가요? 약간 핑크기 도는 게 낫지? 배푸 음. <목소리> 오늘 여기 배푸 이렇게 생겨 음 귀엽지? 줄여 이렇게? <목소리> <목소리> 아! 아여있어아수는못담았 아, 어. 아, 아, 아, 아, 얼굴 <목소리> <목소리> 어떡해? <목소리> <목소리> 이렇게 쓰는 거야? 그거 아니야? 아니야 싫어 안써 <목소리> 머리를다 없애버려 아나 닭다리 쓸래 <웃음> <웃음> <웃음> 머리가 그럼 망하는데? 그니까 <웃음> 어쩔 수 없어 <있어요. 웃음> 이기 <이렇게> 해야 되지 <웃음> 어? 나도 안웃어어 <아무튼. 웃음> <웃음> 우리 안 웃기자 이렇게 하자 귀엽다 이렇게 예이잘 <목소리> 어, 어울려, 이쁘다 <웃음> 진짜 잘어울는데 <웃음> <진짜> <목소리> 근데 여기 좋 여기, 여기 우 어, 그치? 지 어. 진짜. 흰 둥글어 <목소리> 올려. 봐봐, <야>. 니가. <목소리> 나는데 안국수밖에 안 보이잖아. <목소리> 와 진짜 풀 같네. 너무 귀엽지? 거기다가 커피 내려서 먹는 거야. 꽉꽉 채워서 먹어야 돼? 아니, 꽉안 채운 거야. 1대1이라면서요. 아, 네. 이게 꽉 채운 거지. 먹었으면 아, 네. <웃음> 좋겠어. 저먹어나 <웃음> 목구멍 작아서 한 입에 못 들어간다고. 야, 반샷 하자, 반샷반샷시 해? 야, 아직 어. 6시야. 아, 귀여워. 아, 좀만 더 내리고 싶어왜 이렇게 까득스럽지? 짠. 맛도 안 난다, 야. 음. 소주 맛이 안 나는데? 너얘 이래서 얘가 잘 먹었구만? <웃음> 제일 밑에 있는 게 뭐야? 내 가방 줄래? <웃음> 내가 소독 그거 줄게 손 닦고 먹자 우리? 티슈 이거 근데 뭐 거의 그냥 수추나, 수추볶음, 수추볶음 아니야 아니, 수추볶음. 하돌복 그걸 시켰는데 수추를, 수추가 나왔네? 그니까 하 어른은 숙주 먹을게. <웃음> 어르신은 숙주 드세요. 어르신 드세요. 비린내나 저거. 나만 먹네. 난그 냄새가 싫어. 나만 먹네. 이런. <웃음> <웃음> 알지 이거는 구매랑으로 찍어야 되는 거. 알지 알지 안 만.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겠다. 이게 마요네즈랑 음. 이거 무슨 토리카게인데 약간 매콤한 우동국물에 넣는 어. 그거 아니야? 빨간 거. 음. 비주얼 봐. 미쳤지? 비주얼이 먹기 쉽게 생겼어. 맛 아. 진짜? 이걸저 처음부터 그게 다 먹는 거라서. 어떻게 먹는지 보여줘? 응, 뭐. 걸렸다. 머리소 알. 대박. 장난 아니지. 음. 머리는 그냥 양손상한 거안 음. 먹어. 생선물이 음. 안먹어 진짜 아, 맛있어 아, 너무 맛있어 머리 이렇게 찍어가지고 우와 맛있겠다 나도, 나도 먹을 수 있어 생 맛있어 뭘 대가리는 먹는 거야? 대가리는 잘라 잘라 어, 어 맛있어 맛있는데? 장난 아니지? 되게 재 먹네. 데 맛있는데? 아 하도 운동하고 <웃음> 아, 맛있어 그치? 오알맛있어응 장난 아니라 이거 맛있다니까 먹어볼까? 응. 거 먹을래. 오징어인데 몰캉몰캉한 네. 오징어 같아 그래? 그냥 대가리 먹어 안 맛이 안나 안 약간 잘라 좋아, 나 좋아 이상이 되게 마요네즈 마요네즈가 꼬부해서괜찮데 마요네즈 맛있어 응. 그냥 오징어 먹는 거 같아 마요네즈 맛으로 먹어야겠다 진짜 <웃음> <근데> 맛있다니까 <웃음> 음 되지. 이게 미라고 맛있어? 음. 소하니 맛있어. 음. 아알 보이고, 알 보이고. 알이, 응. 보이 장난 아니네. 장 맛있어. 장난 아지달달하 맛있어. 오음 대단히 맛있는데. 응, 괜그니까오징어 같다. 오케이. 응. 짠해. 얘 갑니다. 네. 갑니다. 네. 짠. 됐어. 내가 안 먹으면. 아니, 언제 목구멍 작아서 반짝한다며. <웃음> 그러니까. 뭐? 조는좀금이었잖아 이거 이거. 녹. 이어 자. 너 먹어 볼 거야? 아바라 아이스 먹을 같아? 응. 엄마, 리 니가 또 맑아. 빨리, 니가 또 맑아. 빨리, 아빨또리 니가 또 맑아. 빨리, 니가 또 맑아. 빨리, 니가 또맑리 니가 또 맛있어 맛있어, うm, 맛있어. <Wonder Kah> <comeback> <sUNKNOWN> <목소리> <목소리> 나중에 여기 와서 어떻게 먹어 너? 아이 아, 이씨. 여기 와서? 그 돈이야 살짝 하면 되니까 그니까 그냥 끝으로 넣려 <웃음>